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반반의 어린이집 3 신규 몬스터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우선 버기어기님의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Let's get it.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 피그스터의 미션 접시 7개를 설거지해야 한다는 미션인데요 지금 막 3,4개를 찾고 있죠 자, 이제 다 찾았고 이제 접시 7개를 이 설거지 엘리베이터 넣으면 끝! 자, 미션 완료입니다. 됐어, 빠이빠이! 자, 작동기 하나를 주죠. 이걸 갖고 뭘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. 과연 피그스토가 아군일지 적군일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. 자 컨테이너 박스. 저게 먹이죠. 피그스토의 먹이. 자피그스토가 귀엽게 인사를 합니다. 자 옆에 어떤 문구가 써있습니다. 그게 바로 월닝 경고 셰프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고 써있죠. 먹이를 주면 안됐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자 피그스터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커집니다 자 이제부터 본 영상 시작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어디로가 달려가는 피그스터를 쫓아가는 주인공 자 먹이를 또 먹으러 갑니다 일단 드론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저 버튼을 눌러야해 자 드론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아저 먹이를 피그스터한테 주면 안되나보다 저 먹이를 먹으면 크기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죠 자 드론으로 빨리 저 컨테이너 박스 올려야 되는데 아 너무 늦었어 어떻게 자 피그스터가 먹이를 먹습니다 더 커집니다 그 전에 빨리 먹이를 올려 내야 돼 제발 빠르게 해. 자 드론이 버튼을 눌렀어 자 이번에는 먹이를 주지 못합니다. 먹이를 뺏긴 피그스터 자 다음 걸로 빨리 가야 돼아 근데 영상 너무 잘 만들었는데 어, 퀄리티가 너무 좋아 자 이번에도 먹이를 주지 않을 수 있을지 아 늦었어 오 뭐야 어떻게 잡아먹긴 중공 야 결국에 적군이었어 피그스터는 야 아군처럼 행동하더니 뭐 결국 먹이 주니까 갑자기 막 적반하장으로 잡아먹네 야 진짜 배신감이 드는 피그스타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인데 여기서 신규 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잘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자 작동기를 얻은 주인공 어디론가 향하죠 자 카드키 작동 오호 신기한 방이 있습니다.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? 오 어, 저거 벽이... 오! 뭐야? 뭐야? 스팅어 플린! 오! 오! 뭐야? 쟤? 자, 이게 신규 몬스터입니다. 우와! 검은색 상어 늑대를 닮았는데? 야, 그냥 스팅어 플린 먹고 사라졌어. 뭐야? 야 야 근데 너무 쎄보인다 그냥 잡아먹는데? 야 스팅어플린조차 상대가 안되는 오 뭐야 젠또 우와 야뭐 에일리언이 나타났어 야 도망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. 야 근데 이거 몬스터 좀 무서워 보이는데? 야 신기 몬스터 두명이나 나왔어 야 퀄리티 좋아 오오! <웃음> 야 드론으로 그냥 쳐버리십니다 오! 불싸다고로 날리는 보스몬스터 어, 빨리 도망가 야, 뭐야 쟤 야, 싸다고 날리는게 예사롭지 않은데 야, 도망가 오케이 리듬 좋아 오케이. 결국에 도망치는 주인공 도망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음. 오 뭐야 깜짝이야 아아 아, 놀래라 오 아씨 놀래라 안돼 진 거야 잡힌 거야 아씨와야 아! 불꽃 사다고 너무 쓰니다 바로 쓰려져 버린 주인공 야어나 아, 지금 식은땀 아, 나나 너무 더워요 지금 여러분 야 뭐야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요즘 팬메이드 퀄리티가 공식 반쯤이다 오 <웃음> 아니 뭐야 저게 <웃음> 기괴한 걸음으로 가는 남납들 저아 이게 무서우면서도 웃겨 갑자기 쓰러져있어 남나오 뭐야 오. 누군가도 불코싸다고 맞은건가? 아까 그 보라돌이한테 오야너 오, 오. 방금 잡아먹혔잖아 야 도망가 야 스팅어플린도 만만치 않은 보스 몬스터예요 자자자 자, 자, 도망가 카드키 작동 뒤에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스틱어플린야 다행히 도망쳤습니다 오 그대로 쫓아! 에 드론! 때려! <웃음> 아니 밋밋한 공격력 데미지 하나도 없죠 미스 떴습니다 저저저 빨리 빨리 아 어, 도망가 어, 어디로 도망가야될지 모르는 주인공 오 뭐야 번건 토드스터? 어? 오? 야! 도망가 <웃음> 토드스터 뭐 그냥 바로 잡아먹히고 끝나는데? 자 어떤 통로로 향하는 주인공? 자 도망가 오 뭐야? 통로가 되게 무서워 피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이 내려가는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자 내려온 주인공 방이 빨개... 야... 반반 투라고 적혀있네요. 오징 방울... 오... 아, 얘 진짜 끊... 끔찍이다. 오, 뭐야? 뒤에서 나타난 뭐라 돌이 야, 그거 싸도 마치 스팅어 플레이 또 쓰러지고... 끊이지마, 때이지마때이지마 아! 와~! 오늘 영상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. 일단 버격이님 영상에서 피그스터는 아군이 아닌 걸로 전해졌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롭스페이스님 영상에서는 신규 몬스터, 검은 뭐 늑대처럼 보이는 몬스터가 등장했는데 와 스팅어플린도 그냥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. 와 그리고 엘리언 닮은 보라돌이가 진짜 불꽃사다고 너무 셌습니다. 방금 맞았는데도 얼얼합니다 아직도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